그 카페입사 교육센터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자금을 들고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소자본을 가지고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자본이 아닌 무자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무자본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고, 소자본으로는 가능해요. 무자본이라고 하는 건 아예 내가 하나도 돈이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에게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사서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도매를 이용을 하든 어떤 도매를 이용하든 아니면 제품 을 개발하든 물건을 사온 데에 대한 비용은 조금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의 부분에서는 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뭐 카페24 이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도 위탁도메인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품의 주문이 카페24로 이 쇼핑몰 무료로 만들어 놓고 그냥 카드결제서만 붙여 가지고 거기에 상품만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음.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이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음. 지금 설명 중에 위탁 도매라고 말씀해 주신 거그 위탁 도매에 대해서 잠깐 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같아서아 위탁... 맞아요 네. 그래서 단어가 조금 어렵다고 라 느끼시는 네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위탁 도매는 도매 회사에서 나에게 물건을 리스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품 사진 가격 이런 것들을 상품 페이지 이런 것들 다 줘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세일지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위탁을 하여 도매로 판매를 해준다 뭐 배송을 해준다 라는 의미로 들어가게 돼서 위탁도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재고도 없고 사실은 물건을 사와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본은 들지 않지만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는 그 위탁도매에서 내가 물건을 사야 되죠 그렇기 음. 때문에 소자본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되는 음, 것이 음, 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 소자본 창업을 했을 때그 오프라인 창업하고 온라인 창업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는 게좀 있을까요? 사실 소자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창업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월세 부분이잖아요. 매달 들어가는 월세, 네.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월세를 낸다는 것. 세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네네. 되죠. 근데 온라인 창업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월세 비용이 아예 빠지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네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고 다른 온라인 창업하고 또 차이도 조금 있어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 동대문 가가지고 물건 떼와가지고 싸게 떼왔으니까 이거 비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 가지고 쇼핑몰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엔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재고를 가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적어졌잖아요 네. 쇼핑몰을 하게 되면 사진도 찍고 상품 사 와야 되고 올려야 되고 마케팅하고 CS하고 세무처리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죠 네, 네. 디자인하고 사오고 뭐상품 페이지 올리고 이런 것들이나 배송까지 이거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덜어내면 당연히 나의 마진율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훨씬 더 마케팅 쪽으로 좀더이부분에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 게 수사본 창업자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 개의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게몇 가지 플랫폼 중에서는 카페24를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내가 어쨌든 재고를 하나로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세일즈를 잘해야 된다 말이잖아요. 네. 온라인 세일즈를 잘하려고 하면 내 상품이 여러 곳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근데 카페24에 있는 기능 중에서 마켓통합관리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음. 이런 곳에 등, 등등의 뭐 상품을 바로 카페24에 있는 상품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음. 그러면은 나는 샵을 하나만 관리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자의 그리고 1인 창업자지만 여러 마켓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세이지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좀 갖게 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부분에서 잘 하려면 좀더 집중해야 되고 그 중에서 플랫폼을 쓰는 것도 카페 이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자본이 사실은 있는 만큼 돈은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돈도고돈 돈 먹기라고 하는 <웃음> 우리의 그 전문적인 단어들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죄보 무재고뭐 소자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마케팅비도 적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보여지려고 했을 때내 상품이 어떻게 해서도 많이 노출이 돼야 되면 광고에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냥 다양한 부분에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돈을 좀 많이 투입을 시켜주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내가 무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팔려요. 그러면 사실 마진율을 좀더 높게 가져가려고 하면 물건을 좀사와가지고 내가 파는 게너 높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주는 것이 더 조금은 매출 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도움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돈이 적어도 충분히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